노이터 안녕하세요 소세지 여러분. 소원이 너디터의 소원이에요. 오늘은 스키지북에 토토 집이 있네요. 옆에는, 응? 여기는 토토네트 청소라고 써 있어요. 청소도 하려나봐요. 뒤에는 청소 요정 햄찌가 있네요. 그럼 놀러 가볼까요? 렛츠고! 쿨쿨쿨쿨, 쿨쿨쿨쿨. 띵띵띵, 띵띵 어, 어, 어, 전화 온다. 어, 여기 있나? 어, 여기 없는데? 또 여기, 오사이. 어머, 어 여기 여기 또 밥이 되냐? 콜랭! 여기 여기! 어! 여기, 여기 있다! 어? 토깽이한테 전화가 왔었네? 토깽잉아 왜? 나 내일 10시까지 너희 집 갈게! 입고 있진 않지? 오! 그럼 끊어! 띡! 아 맞다! 토끼이 네. 내일 토깽이 온다고 했지? 어? 근데? <웃음> 네 집이 이렇게 더러운데? 음 어떡하지? 어.. 청소도구가 없는데 우리 집엔 으악! 어떡해 어떡해! 토깽이가 이 모습을 보면은 으악! 쭈 오! 안녕 나는 청소요정 햄찌라고 해! 내가 너희 집을 청소하는 법을 알려줄게! 음.. 먼저 넓어져 있는 물건들 먼저 조금 정리하자! 응! 알겠어, 요정아. 먼저 정리부터 해볼게. 어? 베개는 또왜 여기 있지? 베개는 여기 있어야지. 어? 이불도 제대로 놓고. 어? 뭐야? 영어책은 왜 떨어져 있지? 여기 위에다가 놓고. 어? 이 액자가 왜 이렇게 되어 있지? 대대도? 어? 뭐야? 화장실은 더 더럽잖아. 여기에 휴지가 왜 떨어져 있지? 음. 뭐야? 수건도 왜 떨어져 있지? 어? 뭐야? 여기 양말 있잖아. 이건 나중에 해야겠다. 아, 그 다음에 세탁기부터 돌려야 할것 같아. 옷은 이렇게 더불어져 있고. 양말들도 못 찾잖아. 아, 알겠어. 일단은 옷을 들고. 오, 근데 양말, 한 짝은 어딨지? 오, 마당에 가볼까? 오, 여기, 여기도 없고. 응, 어? 응? 양말이 왜 마당에 있지? 세탁을 이제 시작하자. 을 놓고 양말들도 양말도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제를 놓고 이제 돌리면 이제 다 돌렸다 이제 분리수거를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일단은 먼저 쓰레기들을 다 줍고 마당에다가 놔봐 알겠어 여기에 다 먹은 우유가 있어 이건 왜내가안 버렸지? 어.. 야, 기다 축구 어 뭐야 캐럿 여기 내있다 어? 이건 내가 어제 먹은 걸로 다가? 이렇게 축구 어 뭐야 이거는떻게안 이건... 보자 어? 여기 이번에 발랄한 껍데기 쓰레기를 담았어 너가 한 개를 놓고 가서 들고 왔어 어? 내가 한 개를 놓고 갔어 똥? 그냥 쓰레기들은 한 곳에다가 다 버리면 안 돼. 한 곳에다가 다 버렸다가 한년 오염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종류별로 따로따로 놔야 따로 해. 캔은 캔통에다가 놓고. 유팩은 종이니까 여기다가. 음식물 쓰레기는 여기다가. 플라스틱은 여기다가 놓고 일반 쓰레기는 저기 다 일반 쓰레기 캔에다가 또 놓고 사과는 음식물 마지막으로 플라스틱 다 했어 잘했어 어? 세탁 돌린 거가 다 됐나봐 빨리 가자 이제 이것들 들고 마당으로 가야해 마당? 마당은 왜? 마당에 가야할 일이 있거든 건조는 빨랫줄에다가 걸어놔 알겠어 양말도 다음은 먼지터이로먼지도 없애면 돼 이렇게, 토 어, 없어졌네. 그럼 여기도. 뭐, 재밌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됐다. 다음은 이 청소기로 바닥을 청소하자. 윙. 됐다. 아, 힘들다. 잘했어, 토토야. 이제 이 걸레로 바닥을 닦으면 돼. 어? 바닥은 청소기도 한번 닦는 거 아니었어? 아니야, 두번 닦아야 해. 청소기도 닦고 이 걸레 다시 닦아야지 제대로 깨끗해져. 알겠어. 싹싹싹. 삭싹삭싹 싹. 슥싹싹삭 슥삭 슥삭 슥삭 슥삭 슥삭 슥삭 슥삭 슥 처음 청소하는 건너 엄청 잘하는 걸 이제 마지막으로 얼룩을 지우면돼 이걸로 알겠어 한번 해볼게 칙칙칙칙칙칙칙치칙 아. 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칙지칙칙 어? 칙 그러면 청소는 다한거 다 같으니까 난 가볼게 슝부닥부닥부닥행기오정 정말 고마워 토깽이가 올 시간이 됐는데 띵동띵동 어? 토깽이 왔나보다 어, 토깽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우와 여기가 너희 집이구나 엄청 깔끔해 너 엄청 멋져 헤헤 <웃음> 집 구경 좀 시켜주다 어 그래 여기는 거실이고 여긴 내가 자는 침실이야 여기는 화장실이야 우와 화장실도 엄청 깔끔하네 이제 마당이야 우와 어 투투야 자, 잠깐만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어어토게그니까 화장실이 많이 급한가? 일단은 꽃에다가 물 주고 있어야겠다 아야 아우 어 피야 어, 뚜벌리토토야나 빨리. 어? 어? 어? 어? 어? <웃음> 빨리 집에 갈게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미안 야! 뭐, 무슨 일이지? 화장실에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가봐야겠다 봤는데요. 저는요 마지막에 경계 똥이 있어서 토끼인가 도망간 거 너무 웃겼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이 제일 재밌었나요? 여러분들도 재미난 날이 되세요. 안녕.